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제주노몰 색다른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오신 분들 계시면 오디오 체크 한번 잘 들리시는지 댓글로 인사 나눠주시고 오신 분들 저 왔어요 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색다른 곳에 와 있는데요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제주 중앙 지하 중앙로 상가에 있는 생기발랄 청년몰에 나와 있습니다 네왜 제가 청년몰에 나와 있냐고요 이쪽에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단이 있는데 청년 사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 있어서 일단 이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수산업에 이제 곧 창업을 하신 이제 오래되신 대표님을 모시고 내쇼라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있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주 은갈치 제주 생물갈치에요. 오늘 바다에서 앞에 앞바다에서 바로 잡고 이렇게 오게 된 이제 갈치들을 들고 이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 바로수산이라고 박기남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계발랄 청년몰 1층에서 바로수산을 운영 중인 박기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가 세 번째 만나죠? 네. 네. 저희도 이렇게 갈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인연이 된게 갈치인데, 저희가... 어, 이 갈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많고, 대표님의 좀 어떤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정하는 갈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르라는 뜻이 정확히 뭔가요? 저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바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바르는 제주도 방언으로 바다를 뜻하고요. 제주도에서만 사용하는 방언이라 어, 상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아, 바다의 이 방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 아 바다, 수산.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제주중앙로 상점가 생기발랄 청년몰인데 입점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입점한 지는 한 6개월이 조금 안 됐고요. 네, 어, 네안 됐어요. 아, 이제야 가 새내기 이제 창업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만난 대표님 중에서 가장 젊고 좀 활력이 넘치는 대표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 수산업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아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은 낚시로 음. 스트레스를 풀었는데요. 네네. 제주도에서 이제 갈치를 잡아서 지인분들께 나눠주니까 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허, 어, 이렇게 좋은 갈치가. 네, 네. 허, 어, 내가 먹었던 갈치는 이거 갈치가 아니네? 네. 그리고 어, 이거 백화점에서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웃음> 나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러면 제주 수산물을 이제 많은 분들께 알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일단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 좋은 생물 갈치를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수산업을 시작하시게 되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남다른 이런 뭔가 자부심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신 분들 댓글 소통 좀 하면서 제가 잠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저희 와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주신 분들을 좀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느리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대표님.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종류가 지금 좀 크기가 다르고 뭔가 다른 거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을 천천히 하나씩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여기 좀 클로즈업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클로즈업 샷 잡아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치는 오늘 조업된 제주도에서 잡힌 생물 갈치고요. 맨 위에 보이는 갈치가 이거 300g 사이즈의 갈치고요. 요두 번째로는 400g 네, 갈치고요 세 번째는 500g 조금씩 더 커지고 있죠 자 600g 짜리 갈치는 무려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제주 은갈치가 정말 싱싱하고 어, 싱싱한데요 이거를 이제 전국에 계신 소비자분께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고 아 제주 갈치가 정말 어, 이런 거구나 자 살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갈치라는 거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데요 어 이거 꼭 한번 구입하셔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인별 그림에서 오신 분들 제가 읽어보니까 초롱초롱 님 락곰제이 님 저희 재즈 님 오셨구요 자유 매니아 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찐팬들이 지금 시작과 동시에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77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지금 와주신 분들한테도 좀 인사드리고 대표님 오늘 네. 처음 이렇게 라이브를 하시니까 좀 떨리실 텐데 어, 어떠세요? 네, 지금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떨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어, 이게 맞는 말인지 어, 머릿속이 막 너무 하얀데요. 그래도 어, 좀 열심히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아, 네. 지금 질문에 답변이 왔는데요. 600g이면 두 명이 먹기에 충분하냐고 여쭤보세요. 어, 네, 600g이면 두 분이 드시기 더 충분하시고요. 지금 뭐세 부군가요? 네, 600g 갈치가요. 가장 큰. 네, 가장 큰 갈치. 자, 네, 요 갈치고요. 어... 이 이거면은 많이 잘 드시는 분들은 뭐두 분이서도 뭐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뭐세 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희 질문 주신 분들한테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아, 지금 세미꼴농어님도 오셨고 자유매니님 네. 저희가 지금 댓글로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잠깐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핸드폰으로도 이제 읽어볼 건데요. 지금 가까이에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중량에 따라서 종류를 이렇게 구분해 보고 했는데 지금 600g이면 가장 특대 사이즈인가요? 특대? 네, 이왕 특대 사이즈고요. 뭐 이것보다 더큰 갈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잡히는 갈치는 한요 정도 갈치고요. 이제 겨울이면 겨울이 될수록 조금 더큰 갈치도 잡히고 이제 1kg 넘는 갈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600g이 좀 가장 큰 갈치라고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조금 조금씩 1kg도 나오고 뭐더큰 갈치도 나오지만 그래도 제가 구할 수 있는 갈치는 일단 600g까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지금 아까 지금 댓글이 이제야 보이는데요 아, 600g이면 두명이한 두 마리 먹기에 충분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 어, 그리고 이렇게 재즈님도 어, 18미도 있는지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18미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18미라고 하면은 음, 일단 10kg 상자에 나무 상자에 18마리가 들어있다는 건데요. 네. 네 18마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에 평균 500g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 음. 한요 정도 사이즈의 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이게 예, 18미. 이게 500g 짜리 인데요. 네 이게 500g 짜리고요 저는 이제 500g 전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어요. 네. 음, 네. 뭐 상세페이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0g 이라고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보내드린 거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한 30g 정도 어 그리고 또 그날 만약에 갈치가 좀큰 갈치가 있다. 네. 그러면 조금 더한 마리 더큰 것도 넣어, 섞어서 넣어 드리고요. 네. 그때는 제가 꼭 알려드려요. 아, 네. 요 갈치가 한 마리가 좀더큰 갈치가 들어왔다. 다음에 주문하실 때 갑자기 어? 예전 거랑 달라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장, 상세하게 이렇게 좀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300g, 400g, 500g, 600g 이 그람 수만 다르지 아, 무게의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께나 아니면 길이 차이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주부로서 봤을 때는 주부로서 봤을 때는 머리 크기도 다르고요. 지금 보통 시중에 많이 나가는 게 어떤 사이즈인가요? 지금 가장 주부님들이 선호할 만한 사이즈? 음 시중에서 일단 보실 수 있는 갈치는 요 300g 갈치인데요. 이게 300... 마트에서 보는 그 갈치죠? 네, 마트에서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 생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갈치가 두께가 어, 이렇게 폭이라고 하는데 이 폭이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빵이라고 하는 두께가 조금 더 네. 두꺼워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음 제가 맞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기에는 만약에 여기 길이가 똑같다. 근데 무게가 다르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살좀 이따가 잘라 볼 건데요. 잘랐을 때도 이살 두께가 달라요. 네. 어 그러면 이 지금 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내진다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는 늘 냉동식품, 냉동갈치 조, 조각이 분리된 그런 냉동식품만 봤었는데, 이게 정말 도외로 아니면 이렇게 택배가 되나요? 어, 네. 저는 택배로 보내지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생물갈치랑 이제 뭐 냉동갈치, 어,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생물갈치는 쉽게 말하면 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제 숟가락으로 드셔야 할 정도로 이렇게 살이 부드러워요.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뭐 먹방 연예인을 봤어요. 네. 이영자 씨라고 먹방 연예인이잖아요. 네. 수저로 갈치를 푹푹 떠서 제주 은갈치를 드시는 걸 봤거든요. 네. 걔가 얘군요 네. 생갈치. 생물 갈치. 네. 생물갈치. 오늘 갈치. 조업된 갈치고요. 맞아요. 이게 네. 오늘 앞바다에서 잡아왔다는 그 생물갈치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살이 이렇게 뜯어지지 않고 이렇게 부서지기 때문에 수저로 움푹움푹, 움푹 가시만 발라내면 움푹움푹 움푹 이렇게 떠서 먹어야 될 정도로 부드러울, 좀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그런 생물갈치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댓글로도 한번 소통을 해볼게요. 어, 살밥이 많은 게 좋다고 초롱초롱님이 이렇게 댓글을 다, 달아주셨는데요. 어,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웰컴님은 또 이제 말로만 듣던 당일발이. 맞습니다. 이게 당일발이고요. 일단 고객님들 너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시장에서 가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손질을 해주셨던 거를 주셔보셨을 건데 어쨌든 이 갈치는 정말 손쉽게 손질이 가능하다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연도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대표님 시연 가능하실까요? 이 조각을 내주시고 어떻게 손질해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갈치 손질은 뭐 다른 생선보다는 엄청 쉬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표님만 쉬운 거 아니죠? 어, 네. 좀이가 네. 대표님도? 네. 한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시연을 도와드리고. 아. 지금 갈치는 라쿵제이 님이 3지와 4지라고 얘기하던데 그 기준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아, 네. 보통 어,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이제 말씀하시게 삼지, 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삼지, 사지는 일단 여자분 이제 성인 기준, 여자 네. 손가락의 기준으로말하고요그 아.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마다 손가락 두께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삼지, 사지라고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보다는 갈치 두께가 이제 몇 센치냐 라고 이렇게 네. 예, 제가 예, 손을 한번 대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제제 손가락 보다가 300g은 3지 이렇게 말하면 은3지가될것 같아요 앞에 걸로 네, 앞에 거는 네, 3개 4개 4개가 조금 더 넘을 이렇게, 것 같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군요 네. 아, 저는 보통 미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마리의 미인가요? 어, 네, 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리의 미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600g 짜리인데요. 네, 이게 뭐 손가락으로 해 보면은 어, 이게 잘 보일까요? 네, 이렇게 네,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500g, 500g도 예, 큰 사이즈에 속하고 있어요. 보통 네. 보시기는 많이 보시는 거는 300g 정도 갈치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설명 감사하고요 이렇게 라꿈제 님이 질문 주셨는데 어,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질 어렵지 않냐고 자유베냐 님이 여, 여쭤보시고요 RUB 님이 럼 님이 갈치 당일발이 맞나요? 네 당일발이 생각하셨어요. 맞습니다 의심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네. 어 갈치는 이제 새벽에 조업을 하는데요 어제 오후 4시에서 3시 정도 사이에 이제 어선배들이 조업을 하러 나가서 이제 어두워지면은 집어등을 밝혀서 새벽에 갈치 조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위판장이 4시 5시 뭐 배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그때 들어와서 경매를 맞추고 제가 이제 공수해온 갈치 입니다 이게 그 위판장에서 경매를 마치고 온 애들이네요, 바로. 네, 바로. 물한 방울도 닿지 않은? 네, 물한 방울도 안닿습 아, 그러면. 싱싱한 진짜 갈 단기간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어, 리양우님 오셨고요. 초롱초롱님이 둘이 먹는데 추천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어, 네. 둘이 드시기에 추천 사이즈. 일단은 성인 기준. 성인 기준. 음, 제가 둘이, 세 분, 이렇게 보다는, 음. 어, 일단 두 분, 일단 말씀드리면 300g 짜리가 가정에서 드시기가 가장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선물용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400g.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특별하신 분한테 선물하는 거는 이제 500g. 특대 사이즈 이상 갈치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두 분이서 드시게 되는, 음, 일 가정에서 드시면 300g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잘 드시는 분은 이제 400g. 갈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잘 먹어서 4,500g을 먹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날씬하니까 300g <웃음> <저는> 아, 저요 <웃음> 300g에서 500g 추천드려요 네, 저도 추천드리는 거는 뭐 선물용 네. 500g을 추천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조리하시면 아무래도 갈치는 야채랑 곁들여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왜냐면 이 겉에 음, 이 은빛가루라고 하나요? 네. 구안... 구안인이라고 어, 하는데요? 구안인. 구안이라는 성분 때문에 야채랑 드시기 때문에 뭐 조림이나 뭘 하시더라도 무랑 곁들여서 드시면 이게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두막 이렇게 해도 두두막이면 충분히 밥도둑이죠. 정말 밥도둑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생물갈치를 만나니까 약간 기대가 되고요. 일단 인생갈치가 될것 같아요. 네. 정말 예, 인생 가치가 될것 같은데 받아 보시는 겁니다. 인생 가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손질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 우리 시연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네, 바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해 주시고 저는 댓글을 소통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갈치 너무 좋아 보인다고, 초롱초롱님이. 네, 갈치 정말 아, 좋습니다. 인생갈치 되어라! 이렇게 주문을 또 외워주셨어요. 어, 생물갈치랑 냉동갈치랑 좀 다른 점이 뭐가 다른지 김지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성동갈치라고 있나요, 대표님? 어, 네. 어, 생물갈치, 뭐 냉동갈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냉동갈치에도 조금 세분하게 들어가면 은 선동갈치가 있고, 이제. 생물. 네, 생물갈치. 아, 냉동갈치 말씀드리되는데 네, 냉동갈치에는 아, 냉동 이제 선동갈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물로 와서 육지에서 음. 얼려지는 어, 냉동갈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배에서 얼려진 갈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배에서 얼려졌을 때에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따로 따로 이렇게 얼려지는 게 아니고 겹겹이 얼려져 있어요. 네. 겹겹이 얼려져 있으면 이걸 한 마리 한 마리 다시 녹여서 음. 어, 해동을 해서 다시 한 마리 한 마리 뜯어 가지고 손질해서 진공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압 현상으로 살이 단단해져요. 아. 그래서 그살 이렇게 살짝 뜯을 때 단단해진 거구나. 네. 보통 알고 계신 갈치들이나 뭐 이렇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네. 어, 이제 시장 유통 과정이 일단 제주도에서 육지까지 올라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거기서 이제 통해상 통해상 이 거치게 되는데 저는 바로 오늘 잡은 갈치를 오늘 바로 발송해서 다음날 도착하는 싱싱한 갈치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어, 저는 이제 포장도 남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론 자, 갈치에 대한 자부심이, 자부심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한번 주문해 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네. 아실겁니다 손질이 궁금하시대요. 어떻게 손질하는지 궁금해 이거는 아무데서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칼은 드셨으니까 제가 네. 지금 빠지고 네.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 이렇게 집에서는 하기 힘드시니까 일단 지느러미를 가위로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가위로 일단 먼저 지느러미를 잘라줄게요. 지느러미를 잘랐으면 어 지느러미 자른 거 한번 좀 보여주실 아수 있나요? 네. 지느미 이렇게 자르면 아 네. 등이 깨끗하게 단면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손질 끝난 건가요? 어, 네. 이게 1차적으로 손질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을 어 이제 배에서 클로 잡아주시면 네. 클로 잠시만요. 이쪽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음. 아, 네. 됐나요? 여기 보면은 항문이 있어요. 이 항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끊어주고요. 음. 네, 끊어주고요. 이 밑으로 내려서 머리 머리 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 쳐서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머리뼈 잘라줘는 부분은 네반 네. 정도 이렇게 자르게 되면 머리뼈가 이렇게 아. 끝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배 네. 쪽을 살짝 돌려서 잘라서 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땡겨주시면 이렇게 아 내장까지 쏙 네. 나오게 돼요. 네. 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피가 신선해. 조금, 예, 신선해서 피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잘라지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할건 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토막을 내는 건데요. 토막 낼 때는 이렇게 드시기 편하시게 어, 집에서 드실 때는 한요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잘라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맞는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아 그리고 손질한 걸로. 응. 지금 여기 오늘 와주신 분 중에 제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 댓글 소통 해주시는 두 분을 뽑아가지고 제가 별다방 커피 쿠폰을 뽑고 있는데 우리 오신 분들 이렇게 소통, 댓글 소통 진하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뽑아서 이제 별다방 쿠폰 써겠습니다. 예,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바로 손진, 손질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 장갑이 하나뿐이어서, 네. 일단,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손질된 갈치고요 일단 요 정도. 지금, 그리고 요 정도. 네, 장갑을 마저 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을 다 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양쪽 다 이렇게 끼고 할게요. 지금,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 손바닥만한 그 크기의 투, 토막이 지금 생겼는데요. 어, 은빛이 지금 찬란합니다. 지금 보이세요? 와, 반사될 지경입니다. 지금. 그만큼 신선하다는 얘기고요. 일단 요 안에 지금 보이는데 알이 있어요. 알. 어, 이것도 알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 네, 알도 먹을 수 있어요. 어, 손질 사이즈는 지금 제 손이 보통 여자 성인 손이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예요. 손바닥에 가려지는 게요게 지금 다섯 토막이 나왔어요. 꼬리 빼고. 지금 네.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나요? 어, 네. 런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손질 사이즈 요거는몇 그램 하신 거예요? 손질을? 아, 네. 이 손질 사이즈는 지금 가지고 온게 저희가 550g짜리인데요. 아, 이렇게 커요? 네. 500g짜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아, 이게 550g짜리라는 거네요? 네. 이 갈치가 550g짜리예요. 어, 생각보다 좀 큰데? 네. 어, 얘보다 약간 크다는 사이즈네요. 네. 이거보다는 네,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지금 요지, 요거는 지금 500g인데 500g치고도 더 많은 중량인데 지금 몇 토막이 나왔어요? 여섯 토막이 나왔어요. 여섯 토막 그러면 2인 가족은 충분히 한 마리라도 충분하게 드실 수 있고 애가 있다면 3인 가족도 드시기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냐? 이렇게 싱싱한 거. 싱싱한 거. 이쪽 가까이 오세요. 아, 네. <웃음> 싱싱하다는 거. 그리고 당일발이고. 어쨌든. 지금 이 갈치는 7월부터 10월까지 제철이라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에 입맛 떨어지신 분, 식욕이 떨어지신 분은 이걸 드시면 약간 입맛도 돋가주고 그리고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도 많고 이 겨울을 보내시는데 원기 회복에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갈치 두께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갈치 두께 지금 몸통 부분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클로즈업 잡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몸뚱뚱오 미끌미끌거려서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미끄러워서 지금 잘 잡지 못하는데 세, 세 개만 잡아 볼게요. 제가 또 열감이 있어서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얇지 않고요. 네. 이렇게 드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550g 짜리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식당 가서 요거 드시려면 1인당 한 조각 나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 가면 갈치조림 시키면 우리 대짜나 중짜 시키면 1인당 요한 조각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약간 길거든요. 네, 이거보다 약간 더 길고 어. 보통 식당에서 는 400g 짜리, 500g 짜리 한요 네. 정도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요거보다한 단계 낮은 500g짜리를 이렇게 요리에 들어간다고 하시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550g짜리고 요거는 500g이에요. 요거보다 더큰 사이즈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왕 드실 거, 생물갈치를 귀하게 드실 거면 저는 400, 500짜리, 400g, 500g짜리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손질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해봐야 되나요? 어, 네. 제가 한번 또 손질을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손질을 할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 깔끔 깔끔하다고 당일 좀 너무 좋대요. 아네 아 정말 어 지금 그리고 여기 제가 갈치를 생갈치를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대표님을 만나서 알게 됐는데 일단은 뭐 생갈치를 전혀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처럼 요리니도할수 있는 손질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이쪽으로 해주세요. 네? 너무 큰거 해주신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지금 <좀> 장해래니까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무서워요. 지금 이렇게 갈치인데, 갈치 이건 몇 그람이라고요? 네, 요거는5 0 0 g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5 0 0 g 요 네, 오제 팔보다도 긴것 같아요. 네, 많이 오. 길죠? 팔보다도 기네요. 지금 우와, 이렇게? 오, 이렇게 제 팔보다도 기, 길어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제 팔뚝을 넘어서 지금 어깨를 넘어왔어요. 지금 목까지 넘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생글치는 처음이라 정말 두렵긴 한데 지금 아까 가르쳐주신 대로 가위로 가위로 지느러미를 이렇게 자르라고 했죠.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는 제가 꼬리까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꼬리를 잘라도 되죠? 네 꼬리 잘라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 제가 잘하고 있나요? 오, 네 엄청 잘하고 계신데요? 네 어,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이렇게 지느러미는 빼고 지금 저는 꼬리를 안 먹기 때문에 꼬리도 자르겠습니다. 저는 꼬리도 빼고 일단 정갈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배를 따는 거예요. 이제 배를 아까 살짝만 네, 네. 해주시고 이제 머리도 하는데 이제 머리뼈를 자르라는 거네요 네 머리를 잘라서 저는 이제 배 칼집. 이쪽에도 칼집을 내주라고 본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쉬워요 머리를 잘라주고 머리뼈를 잘라주고 배를 이렇게 아랫부분만 살점을 이렇게 틈을 낸다고 하죠 잘라주면 다있어요 지금 내장이 바로 빠지게끔 되어있어요 우와, 깨끗 깨끗하죠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는 네킨으로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피 묻은 거 하나도 없고요. 내장에서 살짝 삐져나온 그피 덩어리만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머리를 잘라냈고 이제 토막만 내면 돼요. 지금 칼을 한번 닦아내고 제가 토막을 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하는데 조림할 때랑 튀길 때랑 사이즈가 저희는 좀 틀리거든요 조림 시에는 좀 길게 하고 튀김할 때는 좀 빨리 익히려고 짧게 해요 음, 어, 좋은 꿀팁일 것 같아요 <웃음> 그런가요? 그리고 이거는 <웃음> 네. 좀 약간 튀길 때 종이호일로 이렇게 놓고 튀기면 냄새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종이호일로 이렇게 3면을, 아, 4면을 조금 이렇게 감싸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중불로 프라이팬을 예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올려서 하시면은 냄새도 저는 또안 납니다. 예, 각을 잡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길을 맞춰요. 너, 역시 저보다는 훨씬 잘하시네요. <웃음> 각 잡는 것 <거를> 좋아해서 <웃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를 비슷하게 하니 이렇게 또 이제 다섯 토막이 나왔어요. 다섯 토막 딱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오, 어, 손질하기도 편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요리니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저 그렇게 요리니가 <웃음> 요리를 잘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피 묻은 거는 네킨으로 닦아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트에서 사시는 거는 물이 닿거나 소금이 닿으면 안 된다면서요? 아 네. 저는 생물갈치를 보낼 때 민물이나 뭐 소금 염장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을 음. 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내드려요. 그 이유는 이제 소금이나 민물이 닿게 되면은 삼투압 현상으로 살이 단단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생물갈치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이게 택배를 발송하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더 고객이 알수 있도록 한번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리아우님이 와 진짜 크고 실하네요.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어 그리고 인기 엄청 길다고 갈치가 엄청 길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손질 방법 다시 보기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천천히 하 했으니까, 뭐, 이제 좀 다시 보기 하시면서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손질을 했으니까 맛을 한번 봐야죠. 준비된 음식이 있죠? 저희가? 네, 어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 있는데, 요쪽에 놔둘까요? 요거를 받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둡죠? 괜찮나요 지금 빛이 바로 밑이 지금 조명이 약간 뭐하다 보니까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맛있게 구워진 우리 갈치 조리 아니 갈치 튀김 이렇게 바로 구워봤는데요. 우리가 아까 방금 손질한 그 갈치 맞아요. 어, 네, 그 네. 갈치 맞고요. 당일발이. 네, 당일발이. 아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갈치를 또안 먹어볼 수가 없는데 우리 대표님 한 한번 먹어보시죠. 장갑은 벗, 벗으시고 아, 네. 네, 제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젓가락이 안 뜯어지. 잘드릴까요 <웃음> 오, 정말 뜯어주요 이걸로 드세요. 이걸로. 어, 됐네요. 예. 네. 일단 한번 저희가 갈치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 시식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갈치 좀맛 표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수저도 필요하신가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 처음에는 갈치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네.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가시를 이제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이게 네. 네. 오, 나무 수전대도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오. 아, 벌써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네. 제가 자꾸 떨고 있네요. <웃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점 하나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드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오. 좀 살점은 듬뿍듬뿍 네. 쪄주시면 듬뿍 안 될까요? 아, 살이 부드러워서 어, 네. 잠시요그 네. 이영자 그분이 드셨던 방법이네요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네 숟가락 푹푹 떠서 근데 이렇게 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네네. 조금 어,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는데요 수는 있죠. 네, 흐트러지지만 맛은 오케이. 정말 끝내줍니다 오. 생물의 묘미입니다 이거 생물의 네. 묘미 한번 보이시나요? 보시는 분들 어 이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저도 한번 살을 발라보겠는데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같이 먹게요 제가 이렇게 뜨으라고 했죠 네. 지금. 요 밑에 분에도오 예. 예.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뜯으면 이제 발라주고 일단 요 위에 거는 오른쪽은 제가 먹겠습니다 사이좋게 네. 제가 수저가 더큰거 큰 아시죠? 아, 그런가요? <웃음> 제가 또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 이게 우리 어른도 괜찮지만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한테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보이세요? 흰살 어이 부드러움은 어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어르신들도 이가 약하시잖아요. 밥 먹기 힘들어. 이, 이, 저 생선, 갈치 토막 있으면 충분히 드시기, 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냉동갈치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살이 다 부서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생물갈치는, 어, 단한 번도 얼리지 않은 생물갈치이기 때문에 살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갈치, 흔히 보시는 갈치는 이렇게 컸을 때, 이제 고등어살처럼 이렇게 음푹 듬뿍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퍼지는데 단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생물 갈치는 이렇게 살이 부드러워요. 이게 제주도 갈치의 매력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살이 스르르 스르르 이렇게 녹는 것처럼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래서 이렇군요. 그래서 생물 갈치니까 이렇게 살이 으깨지는 거군요. 네, 살이 네. 부드러워서 그래요. 저 이제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너무 긴장돼요. 이제 한번 네. 저희 아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웃음> 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대표님 네. 먼저 드셔보시면 음, 와, 와. 진짜, 살이 진짜 부드럽네요 정말 손질했지만 이런 말할수 없이 부드럽고 포슬포슬 어이고 감자 같아요 오네 감자 오 식감도 조금은 있네요 감자 같고 약간 기름진 게 고소함이 더 이렇게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 약간 고소함이 어, 여기, 갈치가 지금 잡히는 게좀 지방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음,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면은 지방이 조금씩 생기면서 네. 어, 살, 이제, 이제 기름기도 조금 조금씩 이제 더 생깁니다. 음,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거 오늘 제주도에서 어, 네네. 바다에서 바로 헤엄치고 있는 아이를 제일 낚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싱싱함은 오히려 그, 더 예. 통통한 이유가 있었군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더 기름지고 고소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우리 먹을 거라면 우리 주부님들 어차피 먹을 걸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철 지금 로컬 제주도에서 이렇게 채취되고 이렇게 조합해서 얻게 되는 그런. 수산물들 이렇게 이용해 보시는 게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가정의 아이들 아이들 있잖아요. 이 갈치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 제가 또 성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A 우리 어디좋죠 비타민 A가 그리고 수험생이나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이렇게 이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가시만 발라드리면 충분히 입맛도 돋구고 식욕까지 얻게 되는 그런 식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요. 이 갈치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단백질은 많은데 소화가 그렇게 잘 된대요. 소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이거 먹고 탈났다고 하시는 분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님이나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요거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 갈치 한번 제철에 가장 맛있을 때 드셔보시라고 저 추천드립니다. 제주 노물리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생물갈치. 어 정말 이건 인생갈치야. 제가 먹어봤을 때는 생물갈치를 알고 나서는 아 이건 먹어야 돼. 제주도에 있다면 생물갈치 꼭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제가 마저 먹겠습니다. 네. 음. 네. 그리고 지금 이 구운 사이즈는요, 500g 사이즈고요 아, 500g? 네. 근데 되게 토막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토막이 많이 나왔죠? 네. 네. 어, 정말 근데 저도 먹어보니까, 어, 저도 또한번 놀랐어요. 저도 이제 맨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거의 조업하는 조합을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네, 어, 진짜 이렇게 너무 맛있네요. 정말 어, 맛있어요. 그 고소함과 영양이 그냥 그대로 흡수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같이 드셨을 때이 갈치 너무 깨끗하게 클리어할 것 같다는 느낌?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갈치 튀김도 있잖아요. 오, 그 다음 또 준비된 요리가 있을까요? 저희 네. 준비된 요리가 있다면 한번 어떤 요리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갈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요리는 바로 갈치조림 아 갈치조림 비주얼이 오. 그냥 이거 어쩔거예요 이거 이거 비주얼이 어, 어떠세요 어머 이거 밥까지 어, 정말 이거 센스가 너무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지금 갈치 생갈치, 생물 갈치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갈치 튀김에 갈치 조림에 직접 요리까지 해 주시고 정말 어, 이거 정말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어, 요 갈치는 몇그람짜리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500g 정도 돼 보여. 네. 네, 요 갈치도 500g으로 500g? 네, 500g을 했고요.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기는 네 토막이 크죠 네네 네 생물가치라서 500g 하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아까보다는 오 큰데 어떻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일단 생물가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께가 아, 이게 길이가 두께가 좀 이렇게 짧으면 빵이 좋아지고요 이 가치는 조금 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어 저도 먹고 싶어요라고 dydsu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어 정말 손질 깔끔하게 하셨다고 이건 반칙이에요. 자유매니아님이 또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어, 이건 반칙이죠. 지금 향기가 냄새만으로도 지금 어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어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 지금 고민스러운데 이렇게 밥한 숟갈에 같이 떠서 먹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지금 햇반까지 준비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제 갈치의 본연의 생물갈치의 맛을 느끼고 잘 전달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또 같이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먼저 드셔보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네 가시를 네 가시를 발라내고요. 네. 아, 네. 가시는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네, 아까는 숟가락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젓가락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 혹시 라꼼제이님이 발송은 언제 해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아, 네, 발송은 지금 일단 어, 날씨가 좋아지는 날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 떠주세요. 그쪽으로.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떠 뜰까요? 예. 아, 네. 죄송해요. 말이 끊겼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아, 제가 이거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 네, 정말 굉장히... 떨리고 <웃음> 아, 제가 어, 큰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요? 네, 지금. 큰 살이 떨어졌네요. 네. 지금 거기서 이렇게 살을 발라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일단 이거 발송은 지금 저희가 당일 당일 이렇게 조합한 거를 물량에 맞춰서 보내드리곤 있는데요. 만약에 뭐 풍랑주의보나 날씨가 안 좋다고 하시면 하면 저희가 조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일 14일 이내로 배송은 해드리지만 바로 내일 조업이 가능하다면 내일 바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톡톡이라든가 문자 안내를 드려서 발송 시작했습니다. 뭐 발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뭐 안내문자 친절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오신 분들 발송하시기 전에 생물이라서 이제 어쨌든 받아보시면 손질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만족도를 위한 이런 안내문자 철저하게 하시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밥 숟가락에 얹은 이렇게 조림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놀람> 오, 오 정말... 밥 도둑이네. 밥 도둑이에요. 이거 어쩔 어쩔 거예요. 이거. 어 밥. 이거 하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대표님 한한술 드시죠.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잘 드시네요. 음 <웃음> 누가 정말 있어요? 맛있네요. 오, 정말. 네. 정말 비주얼 강타했어요. 비주얼을. 음 그래서. 네. 어 참을 살이... 수 없다. 네. 참을 우리... 수 없네요. 네. 살이 정말 부드럽고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맛표현을잘 못하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아세요 정말 살이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 세미꼴님이 구매인증 올리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와, 참을 수 없다 정말 구매인증 올려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죠? 구매인증 다섯 분한테 지금 드리는 이벤트가 있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다섯 분께는 어, 제주 순살 고등어 한 팩과 특대 사이즈입니다. 200g 특대 사이즈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산 돌미역 해녀가 직접 채취한 돌미역 500g도 같이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그 생물백치를 주문하신 분한테는 순살 고등어 특대 사이즈와 자연산 그 해녀분이 채취한 돌미역까지 선물을 주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 너무 이거는 무조건 쟁여야 되겠다 네 이번에 한번 정말 제가 이 갈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부심을 네네.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한번 꼭드셔보어요 오늘 싶겠어요. 이렇게 또 특가 구성할 때 대표님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또 득딜 받는 찬스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냉동식품도 있죠 네, 냉동식품도 있고요. 손질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는 냉동식품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주 순살 간 고등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반 고등어. 어, 자반 고등어. 네. 네그 다음에 제주하면 또 옥돔이 또 빠질 수 오, 없죠. 옥돔 너무 제주 옥돔. 비싸. 네. 너무 비싸. 옥돔 정말 비싸요. 네, 네, 정말 비싼데 맛은 정말 끝내줍니다.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옥돔 하면 아플 때나 먹었었어요. 정말 아플 때 어머니가 옥동 구워서 그거에 밥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귀한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 특가 구성도 지금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네, 특가 구성 되어 있고요. 네, 그분들 이제 구매 인증하면 또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다섯 분께는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순살 고등어, 특별 사이즈 순살 고등어 한 팩을 더 넣어드릴게요. 어, 그러면 저희 우리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 구성 플러스 순살 고등어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 택배 너무 후하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도 저도 이제 <웃음> 이게 또 처음이고 네, 아, 그다음에 고객님 이렇게 후하게 네, 쓰시고 이 아무리 봐도 우리 대표님 얼굴이나 인상을 보셔도 이제 좀 이렇게 막퍼 주실 인상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 택배가 이제 무겁게 가실 겁니다, 아마. 부담 이제 얼음이랑 이렇게 안전하고 정말 포장 보니까 저도 받아봤는데요. 받는 순간 정말 이 섬세함이 저 못지않은 남자들 그 서, 손길이 아니에요. 정말 섬세하게 포장 꼼꼼하게 해서 가니까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배고프다고 아 냉장 사서 냉동보관해도 맛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초롱초롱님이. 이거 냉장 아, 생물. 네, 생물. 여기. 아, 네. 생물은 이렇게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 손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상세페이지에 있나요? 예, 올려놓을 아, 네. 수 있어요. 영상으로도 있고요. 네, 영상으로도 있고, 이제 상세페이지도 이제 올려놓으시면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상세페이지도 있지만 제가 발송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네. 제가 음 글로 써 가지고 아, 발송도 해 드리고 있어요. 플렛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이거 냉장을 도, 해야 되죠. 네. 손질을, 아, 하고, 나서, 어, 네, 손질을 하고 나서 김치 냉장고에는 뭐한 3~4일 정도까지는 뭐 최대 1주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한 4일 정도까지는 뭐 생물로 드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민속 된장님도 들어오셨어요. 와우, 이벤트 대박이네요. 어, 그리고 저희 이렇게 오신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좀 배를 타시면서 힘든 건 없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배를 이렇게 타시게 됐는지 궁금하긴 해요. 스토리가 있다면 좀 짧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한 5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왔고요. 그다음 네. 이제 갈치가 좋아서, 갈치낚시가 좋아서 이제 어선배를 타게 됐고요. 어선배를 타다 보니까 제가 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직접 어선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네. 작년에도 이제 어선배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갈치 조업도 하고 갈치를 이제 택배도 보내드리고 위판도 하면서 어 이제 소비자분께 이렇게 음 판매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해보시니까 힘드신 점도 있으실 텐데. 네. 뭐 지금 맞아요. 하시는 일은 만족하세요? 네.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분께서 받고 아.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음 네. 말을 들을 때는 정말로 음. 어, 보람을 느낍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배를 타고 타러 나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아무래도 배를 탈 때는 아무래도 좀 그람수를 조금 더 네. 있으면 좀 챙겨드리고, 네. 그다음에 최대한, 정말 싱싱한 갈치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배에서부터 갈치는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한데요. 물론 위판장에 올라와서 택배가 보내질 때도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음, 꼼꼼하게, 그 다음에 싱싱하게 보낼 수 있,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배송, 품질, 갈치, 정말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는 도중에 택배가 뭐 잘못됐다. 택배는 오늘 발송하면은 내일 도착이 되고요. 그 발송이 문제가 있으면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서 다시 한번 음, 보내드리고 있어요. 역시 고객 고객 그 별점 이렇게 제가 봤는데 5점 만점에 5점이더라고요. 아, 5점 네. 별점이 별 다섯 개에 5점 맞기가 힘든데 특히 식품이나 푸드 부류에서는 그렇게 만점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문데. 대표님 그 후기를 보니까 정말 5점 만점에 5점이고 많은 구매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애프터 서비스나 배송이나 친절이나 이런 게다 녹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또 아, 대표님 얼굴이 반짝반짝하신대요 초롱초롱님이 <웃음> 아 그리고 아방소떡님이 옥돔도 궁금해요 제주 옥돔 최고죠 그래서 옥돔도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옥돔 준비되어 있나요 아네 어이구 제가 옥돔을 일단 생물같이 가져오는 바람에 옥돔을 못 가지고 왔는데요 아, 어 네. 내가 지금 지금 내려가서 한번 가지고 아, 오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그 제주중앙로 상점가 생기발랄 청년몰인데요 대표님 사업장이 바로 밑에 층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갖고 오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대표님이 내려갔다 오시는 예 네. 오시고 저는 조림을 좀 먹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대표님 먼저 드시게 하고 제가 먹고, 먹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여기 살을 발라주신 게 있어서 일단 저는 여기 뼈도 좋아해요. 뼈. 저는 뼈에 있는 게 가장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는 발라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 얼마나 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살도 잘 발라지네요. 지금 나무젓가락이지만 이렇게 보이세요? 살 아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지금 살도 발라졌고요. 이게 어디 가시만 남았어요. 싱싱하다는 얘기예요. 싱싱하다는 얘기. 이렇게 살이 잘 발린다는 거는 싱싱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빠져요. 제가 이거 뼈는 내려놓고요. 가시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저로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생물갈치기 때문에 이거는 밥이 식어서 그렇지 와우. 제가 한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우! 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여기 누구 셰프님 다녀가신 것 같아. 요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 정말 제가 국물을 한번더 맛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유를 알것 같아요. 왜 맛있는지. 제가 입에 있는 거를 좀 삼키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유를 알것 같아. 제가 했을 때랑 뭐가 다른지를 알겠어요. 원물이 다릅니다. 원물이 싱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맛이 나오는 것 같고 음이 생선살이라고 그냥 표현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냥 녹아요. 녹고 약간 눈송이를 먹는 느낌. 어, 이거 감자의 그 포실포실한 느낌. 입에서 살살 녹아. 정말 이거는 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부모님한테 사드리고 싶다.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우리 부모님들한테 분명히 이 정도는 드시면. 아, 요거 드시면 정말 밥이 이제 한 번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두 번, 세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맛있는 거를 원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주부님들 요즘 뭐 먹지 고민하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철 식재료, 갈치, 생갈치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요 600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3위에서 5위까지도 나오고요. 지금 이거 장갑을 껴서 제가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대표님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장갑을 한번 더 껴보겠습니다. 지금 갈치가 지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여기 대표님이 남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꼼꼼한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이렇게 직접 레시피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고등어 조림, 뭐 고등어 엿장 조림, 무조림, 고등어 찜, 그리고 뭐 삼치 조림, 옥동찜, 옥동구이. 이렇게 레시피를 직접 만들 정도로 이 레시피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옥동구이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쁜 사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레시피가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어려워 마시고, 나는 요리니야. 하지만 요 레시피를 보시면 냉장고에 딱 붙여서 오늘은 이, 이 요리 해 먹어야지 싶으면 이 요리 레시피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매운 강고등어 찜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엽서, 엽서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같이 동봉해 드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이 같이 소개되니까 하나를 사시면 세 가지 요리, 두 가지 요리까지 가능하다는 거. 정말 꼼꼼하죠. 남자한테서 이런 성, 섬세함이 나온다는 거 저는 또 놀랐습니다. 이렇게 레시피까지 소개해드렸고 대표님이 그새 바로 오셔가지고 제가 갈치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없는 동안 제가 갈치도 한번 들어서 전문가처럼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오신 분들 제가 한번 아, 그러는 사이에 우리 초롱초롱 님 구매 인증 올려 주셨어요. 어, 감사해요. 어 우리 나곰지님두 개, 400g 두개 구매했어요. 어, 정말 대표님, 가신세에 지금 구매가 세 건이나 이루어지셨어요. 아, 구매 오, 인증. 오, 감사합니다. 이분들한테뭐 주신다고요? <웃음> 네, 갈실 구입해 주신 분들께선 는 이렇게 음. 자연산 돌미역 500g이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성의가 껴서 안 보이. 네. 돌미역. 그러네. 이게 테미어가 직접 채취한 자연산 돌미역 500g 이상. 네. 그리고 이게 제주 순살 간고등어. 어우. 특대 사이즈예요. 200g. 지금, 오, 이거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요. 되게 커요. 프라이팬 하나에 꽉찰것 같아요. 지금 이 뒷면을 보면 이 꼬리와 이쪽까지가 지름이 한몇 센치 되실 것 같아요. 한2 음... 0 네한 20cm 정도 될것 같네요. 20cm 넘어요. 이거. 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물이기 네. 때문에 좀 네. 크기가 좀 다른데요. 네. 어, 정말 두꺼워요. 네. 이렇게 미역과, 보시면 어떻게? 네, 돌미역을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나요? 어, 네, 돌미역 살짝 해서 초장으로 찍어 먹는 거 좋고요. 그냥 미역국으로 해 드셔도 정말 미역. 맛있어요. 네, 자연산 돌미역 이거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없는 사이에 제가 좀 전문가 포스 좀 내보려고 네. <웃음> 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600g이에요. 오, 지금 제가 묵직합니다. 지금 이렇게 팔, 제 팔보다 길어요. 와우, 보이세요? 와우, 이렇게 은빛. 와우, 이 탄력 보세요, 탄력. 오, 정말 탱탱해. 오,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팔딱팔딱 튀는 것 같아. 그래서 오, 정말 이 싱싱함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600g이고요. 지금 500g, 500g도 이렇게 보시면 와 이거 선물용으로 추천드립니다. 500g 이렇게 보시면 꼬리까지 제가 미끄러워서 이 단면을 보면 제 손바닥 가리는 사이즈예요. 제 손바닥을 가리는 사이즈고 오, 이렇게 했을 때한 3위에서 5위까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400g도 괜찮을 것 같아요. 400g 2인가구 소인가구라면 저는 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인가구 소인가구라면 뭐 어른 두명 정도 애가 한명 있다면 요 정도도 괜찮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400에서 500g 이렇게 드시길 추천드리고 그래, 우리 300g도 맛있어. 두께요. 어, 두께. 지금 두께는 좀 생선마다 좀 갈치마다 틀리죠? 네, 두께는 다른데요. 그러면 일단 제가, 제가 손질 그... 영상을, 아, 손질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300g 두께, 400g 두께, 500g 두께, 600g 두께 해가지고, 어, 이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다시 한번 손질하시나요? 네, 거고요? 다시 한번 손질해 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저 길이가, 길면서 날씬한 애도 있듯이 좀 길면서 좀 빵이 두꺼운 애들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빵이라는 건 두께죠? 네 두께 그러니까 맞아요 애들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여기 좀 있는 애들은 좀 실하게 드실 수 있는 저는 이 500g이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지금 500g이 지금 600g도 가장 두꺼운데 이건 되게 두툼한데요 손가락 한 마디 이렇게 하나도 더꽉 차는 두개 정도? 이렇게 한번 그러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걸로 장갑 끼시고 제가 또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손질하는 거를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아유 아까 아 옥돔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우리 아방소떡님은 기다려주세요 네 옥돔 아 이거 옥돔? 옥동? 네 옥돔입니다 네. 제가 또 이거 들고 있으면서 이게 옥돔이에요. 제주 옥돔. 이게 몇 그램 정도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옥돔. 네, 이거는 한 260g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발송되는 거는 이제 300g 이상으로 오,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손바닥으로 했을 때 손바닥보다 커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게 간혹 가다 보면 저도 옥돔을 사봤는데요. 제 손바닥만 한게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 손바닥만한 게올 때가 있는데 요거보다 더큰게 간다니까 드시기 괜찮아요 지금 반쪽이 제 손바닥 하나 제가 같은 보내지만 좀 어, 어떤 데는 되게 작은 게올 때가 있어요 작은 말이 근데 요거보다 더큰 300g 3 0 0 짜리가 간다고 하니까 어, 이거는 가족이 드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손질하는 거를 시연을 한번 주시면 감사할게요. 이아방소통이 이거 설명 되셨겠죠? 아. 아. 대표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댓글로 소통하면서. 어 반짝반짝, 은갈치네요 아방소떡님, 아까 옥동설명 들으셨어요 옥동설명? 음, 어우. 아, 초롱초롱님, 갈치 400g과 타이백귤 5kg랑 같이 샀어요. 어, 감사해요. 타이백귤은 이제 조지귤이 나오는데, 일요일날 배송, 수확하고 배송해서 보내드릴게요. 음, 맞아요. 신선한 상태로 보관해서 올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그때 그때 산지에서 집중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정말 어 맞아요 이게 많이 사면 좋은데 이제 좀 집에서 요리해 드시기 힘들잖아요 되셨어요? 어네 준비됐어요 어예 그럼 도와주시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랑 시중에 있는 옥돔하고 뭐가 다른지 좀 어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르기 전에 네, 자르기 전에 옥돔 예, 설명 드릴게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조업된 옥돔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옥돔에도 이제 크게 보시면은 제주 옥돔이 있고요. 흑옥돔이라고도 있어요. 음. 네, 흑옥돔이 옥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여기 앞에다가 흑이라고 써져 있는데 흑옥돔은 이제 실러리 뭐이게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제 네. 옥돔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구입하실 때는 꼭 이게 제주 상이 맞는지랑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음, 옥돔인지 음. 네. 흑옥돔인지 옥돔인지 그리고 확인하셔야 사이즈 돼요. 사이즈 그람수도 다르죠. 네, 사이즈 그램수도 다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지금 한200한 60g 정도 되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300g 이상 보내드리니까요. 어 아직 제가 준비를 와, 완벽하게 못했는데요 좀 죄송하고요 어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네.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네. 수 있도록 일단 할게요 일단 상세페이지에 나중에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손질 바로 해주시면 또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갈치 손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한번더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아방속덕님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네. 갈치. 갈치. 처음으로는 300g 갈치를 한번 이렇게 손질해 볼게요. 네, 콩순이 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생갈치네요. 조림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 조림 튀김해 먹고 지금 조림도 해 먹었는데 콩순이 님아 알류비 님저 구매했어요. 라고 알류비 님이 럼, 어. 럼 님이 구매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순살 강고등어와 이렇게 그자연산 돌미역이에요. 네. 돌미역하고 네. 순살 강고등어 한 팩씩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생물을 구매하시면 순살 강고등어하고 돌미역이 가고 냉동 식품을 구매해 주시면 순살 강고등어가 이렇게 하나씩 가니까 구매 인증 꼭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서통왕 이렇게 남겨 주시는 두 분을 뽑아서 제가 그 별다방 쿠폰 커피 쿠폰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수시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셨는데 네 꾸준히 달아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생물갈치 짝으로 사서 먹었었는데 너무 비싸서 세 마리라 샀어요 <웃음> 맞아요 이제 어판장 가면 그 짝이라고 하죠 네 10kg 어, 그래서 그렇게 매니아가 많으시군요 생물갈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 갈치 한번 손질 더 보여주시면 천천히 해주세요. 저희. 네. 지금 이제 300, 400, 500, 600g 이렇게 네 마리 손질 할 거고요.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네. 처음에는 일단은 지느러미를 먼저 제거해 주세요. 지느러미를 이렇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제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실 일은 이제 머리 부분을 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요 배 밑에 요 칼집을 살짝 넣어주세요 이때 내장이 다, 전부 다 잘리게 되면 내장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뽑으면 이렇게 내장이 깔끔해요 네, 예, 깔끔하게 나옵니다 오. 그리고 요 피도 한번 닦아 주시고요 피는 이게 생물이라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점 아, 네. 예, 이해해 주세요 혹시 주의할 거 있나요? 주부님들은 모르면 어, 이거 씻어야 돼, 이래야 되거든요. 어, 네. 이렇게 지금 피가 이렇게 나오면은 절대 민물이나 소금을 닿으면 안 돼요. 네. 절대적으로 중요할 네. 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친타올로 이렇게 피를 닦아가면서 이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초롱초롱님이 갈치는 생물이 최고. 오늘 갈치 손질 제대로 배우고 간다고 아, 정말 오늘 네. 이렇게 구미도 해주시고 손질법도 배우시고 정말. 멋지십니다 아,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구매해 주시는 분들 그 리플렛이 같이 이렇게 레시피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직접 대표님이 다 이렇게 손수 만드신 건가요? 아네이 레시피는 이제 저희 숙모의 레시피인데요 숙모가숙모님이이 레시피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거는 이제 사촌 동생이 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 자, 가족분들이 다 협업이 되시는구나. 네, 전부 다 네.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 섬세함이 남다르다는 거. <웃음> <웃음> 그리고 갈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네. 어, 정말 오늘 저도 어, 이렇게 손질하는 거였구나. 되게 생각보다 쉽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갈치 일단 300g 짜리 손질을 손질이 끝났고요. 그럼 네. 이제 400g 짜리 손질하고 네. 그다음에 두께를 어, 이렇한 번씩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아, 네. 조리할 때는 어, 민물로 한번 씻으신 다음에 헹구신 다음에 그다음에 키친타올로 수분 제거 하신 다음에 이제 칼집을 내셔서 예 구이로 네. 드시면 되시고요. 오. 네. 그리고 음, 큰 걸로, 해주시네요. 큰 걸로요. 300g과 400g 크기 비교 부탁드린다고 또 콩순이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준질하시기 네. 전에 300g과 400g 차이를 같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오른쪽에 이 앞에 보이는 게 300g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는 게 400g이에요.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이 폭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이 정도 이 정도라면 지금 어 이건 훨씬 넘어요 한 1, 2cm가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보통 한 1cm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400g짜리 손질해가지고 두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바비끄람도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처음에 마찬가지로 일단 지느러미를 제거해 주시고요 네 지느러미가 제거가 되면은 이제 머리에 뼈 여기 보이시나요? 예잘 보이네요 뼈를 잘라 주시고요 뼈를 잘라 주고 시 옆에 부분을 살짝 칼집을 내서 내장이 전부 다안 잘리게 좀 조심하셔서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면 내장이 쭉 나옵니다. 네, 네. 고에피안 묻힐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피가 있는 거는 절대로 민물로 닦아서는 안 되세요. 민물로 닦으면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살이 단단해져요. 아. 네, 그러면 생물의 매력이 없어져요. 아. 네, 그렇게 되고. 오. 그리고 갈치는 채소와 곁들여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네, 채소와 곁들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 어떤 거든지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국민 생선. 네. 가장 적합한 거는 감자나 뭐무또 이렇게 뭐 같이 여기 가운데 나서 보여드려도 되나요? 어, 네. 일단... 이게 지금 300g인가요? 네, 이게 300g 짜리고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저희가 300g하고 400g짜리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자른 모습. 네. 이게 자른 모습이고요. 잠시만요. 지금 손질이 조금 마무리하고요. 네. 자. 이쪽. 이제 왼쪽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쪽이 300g짜리, 여기에 400g짜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어떻게 불렀... 네. 이쪽이 조금 더 작죠? 요게 300g, 그 다음에 이게 400g 반면 차이는 이렇게 나, 나, 나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이게 꼬리 부분과 몸, 네. 몸통에 따라서도 약간은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몸통 사이즈로 비교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확연히 틀려요 300g 짜리를 400g이라고 속여서 보내진 않잖아요. 어, 네. 오히려 그람수를더 드린다고 제가 2, 2, 30g은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딱 400g에서 400g 딱 보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작은 게 들어가면은 큰게 넣어드려서 음. 최대한. 네, 네, 네, 네, 맞춰서 네.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넉넉하게 중량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염려마시고요. 일단은 뭐 믿고 대표님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가 이제 추가 구성 사은품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제 손질된 간 고등어와 이제 돌미역까지 추가 구성으로. 업어 가실 수 있고요. 일단 우리 대표님이 너무 인성이 좋다 보니까 막 퍼주시려고 해요. 자기가 남는 것도 없이 저는 그러면 안 되신다고 자꾸 토닥이고 근데 너무 이제 마인드가 좋다 보니까 고객층이 확실히 나눠져요. 이렇게 좋은 그리고 나는 갈치도갈치지만 지금 겨울에 또 하나 다가오는 특가 상품이 있죠. 망어 방어, 네. 방어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 어,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할 예정이에요. 아, 저 방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갈치보다 방어도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철 생선이다 보니까 네. 방어를 검색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음. 이렇게 인기를 얻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계속 수산물,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제주노멀도 연락해도 좋지만 저희 네이버 초록색 검색창에 가시면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바르수산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바르수산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이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스토어 몰이 있고요 그 스토어에 소식 알람 찜해주시고 그 나중에 또 제주도에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제주도에 여행을 오신 분이라면 제주 중앙로 상점가 생기발랄 청년몰 바로 수산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수산 그 청년몰은 이제 1층에 있는 거죠? 네, 1층에 있고요. 바로 문 앞쪽에 있습니다. 네. 아 그쪽으로 이제 직접 오셔도 이렇게 미남 대표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나 아니면 제주도 오셨을 때나 도민분들도 쉽게 쉽게 바로 수산 잊지 마시고 스토어찜도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제철 수산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소식 알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단골 고객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또 소통 방송 하면서 또음 갈치조림에는 무가 찐이죠라고 바르 대표님 배우셨대요. 각 맞춰 자르기 아, 아까 저 갈치 이렇게 자르시는 걸 봤나봐요 네. 아, 저보다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더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보니까 음. 지퍼팩에 넣기 위해서는 각을 이렇게 좀 맞춰서 넣기 위해서 그렇게 자른 거고요 일단은 아 럼님이 저희는 농사지어서 미쿡신호육지신호길 따라오면 생물갈치조림 꼭 한번 해드린다고 아, 와, 네 거봐요 이렇게 좋은 원물 있으면 정말 좋은 분들 가까운 분들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들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어쨌든 우리 생물갈치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이 마음이 느껴지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쉽게 맞아요 쉽게 쉽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물을 공수해서 그 생물로 그 드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만드셨다는 거는 정말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간편하잖아요. 간편한데 맛과 이 신선함 달라요. 그리고 영양소도 충분히 배로 차이 날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일단은 만약에 선물하신다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은 이거 완전 쉽게 쉽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어깨너머로 어머니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냉동갈치가 있었겠습니까? 다 사다가 집에서 했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은 충분히 하시니까 부모님 선물로도 너무 딱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식품군이에요. 지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그 식감을 자랑하는 우리 갈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드셔보시고 정말 제주의 맛과 멋을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지금 오신 분들 구매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음 400으로 또 구매하셨다고 어 외국인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어느덧 430여분이 들어오시긴 했는데요. 아 그리고 저희가 갈치튀김하고 조림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영상으로 한번 바른수살그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이렇게 시연하는 갈치 소개와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지는 영상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제주도에 오시면 동문시장 선물 구매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선물을 구매하러 오시지 않아도 되지만 오시게 되면 여기 바로수산 대표님 여기 청년몰에 입점해 있으니까 한번 찾아와 주시고 또 만약에 어렵다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여, 연락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주매, 주문이 가능하니 그스토어찜을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생물 말고 냉동, 냉동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네. 냉동 지금 상품도 있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성에나 껴서. 성에가다 꼈네요. 혹시 지금 피디 그 사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네. 저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생물 말고 냉동식품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갈 건데요. 지금. 요 상품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4종 세트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요 삼치와 강고등어 그리고 옥동 그리고 춘살 강고등어 지금 4종으로 되어 있는거 혹시 갖고 오셨어요? 잠시만요 아 아직 그러면 옥돔 아까 있었는데 옥돔. 옥돔 꺼내고 이렇게 아까 아치참하도하었죠었치참치기있었있요삼치 참치는 아, 네, 이있었있요저요저종 사종 사종 사종 사종이 어, 없었 k 요 잠시만요. 음, 사, 와, 참치살 o 참치살. 일단은 다른 제품 먼저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저희가 손질하시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생물 아닌 냉동도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어제 대표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지금 어차피 손질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냉동으로도 한번 옵션을 구성해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상품 구성이 추가 상품이 3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네 지금 요 라이브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상세 페이지를 보셨으면 그 제품 구성을 먼저 보셨을 수 있고 이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강고등어 옥도 그리고 순살고등어 삼치살 삼치살 하나 있죠 아네 지금 바로 옵션이 네,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였죠? 6만 원? 네, 6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지금 깔려져 있고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는 게 있긴 있는데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네,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지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람 수와 이제 상세페이지에 보시면 강고등어 하고 옥돔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강고등어와 옥돔, 그리고 순살 고등어, 순살 강고등어, 그리고 삼치살까지 이렇게 4종이 지금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크기가 제법 커가지고 드시기에는 정말 이게 양이 많은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갈치도 있지 않나요? 갈치 두개 80, 800g 이상 아네 갈치 지금 가지로 아 그래요? 네. 갈치 준비되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전부 다 특대 사이즈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 뭐 맞아요 핀이나 아니면 뭐 어. 다른 데 보면 은뭐 120g 뭐 140g 이렇게 맞아요.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200g 전후로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네어 네. 지금 사... 살치살 삼칫살. 죄송합니다. 바르기.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들고 있을 테니까 대표님이 이걸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4종 세트. 4종이 이게 6만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죠? 여기 네. 간, 순살, 순살, 강, 고등어. 이렇게 다섯 개가 갑니다. 6만원에. 네. 그러면 이거 가격 얼마예요? 이거 6만원에. 남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주시면 또 이제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특가 이벤트로 이렇게 하나가 더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6만 원이고요. 또 그다음 구성이 뭐가 있나요? 네, 다음 구성으로는요. 요거랑 제가 이거 다섯 개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다섯 개가 가고요. 또요걸 네. 구매해주시면 이게 여섯, 여섯 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순살 고등어. 고등어가 여섯 팩 들어가고요. 네. 갈치는 두 팩. 네. 두 팩이 얼마죠? 지금 이게 들어간 게 보니까 4만 3천 원. 와. 네. 이거 렇에안 사면 후회해요 지금 고등어가 여섯 팩. 그러니까 1kg가 넘어요. 고등어는 1kg가 넘고 이 갈치는 400g이 넘거든요. 아까 턱있난거 보셨죠? 이거 토막나면 이거 네. 몇 마리가 들어가는 거죠? 거의? 이거 토막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되게 두껍거든요. 두꺼운데 엄청, 엄청 두꺼운데요. 이게 한, 한 팩이 400g이고요. 네. 이게 두팩들어갈거예요 800g. 그러면 1kg가 넘는 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아까 우리 여기 잡았던 갈치 중에 400g이에요. 근데 얘는 머리와 내장이 포함되어 있죠? 네, 머리와 내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이 갈치는 머리, 내장. 다 제거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 거요. 거의 원물로 따지면 거의 1kg. 1kg에서 800g 정도 이렇게 사이즈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해게 보시면 아까 저희가 잘랐던 것보다 훨씬 크고 드시기에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가성비, 갑인. 가성비 갑이에요. 이거 뜯께도 네. 한번 잘라볼까요? 잠시만요. 가위 있나요? 어. 그리고 이거는 사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 이건 쟁여놓으면 무조건 드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요거, 요대로도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볼까요? 음, 두께가, 두께가, 두께가 우리 아까 생물 자른 것보다 더큰 음. 이유가, 오히려 이게 압축 포장을 해서 그렇지, 이게 6개가 가고요. 요거 해가지고 4만 3천원. 4만 3천원이에요. 이게 강고등어, 순살고등어가 6팩, 1kg 오바에 요, 저 갈치가 갈치. 함께 갑니다. 43,000원 이게 상품 아마 4번? 4번에 4번 아마 옵션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5번은 이 갈치가 800g 이상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두 팩이죠. 네, 이거 요거 요거 두팩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요거, 요거 이런 거 이런 팩 이렇게 응. 이렇게. 이런 갈치가 두 팩이 가는데요. 그람수로 달아서 800g이 오버되는 중량을 보내드린대요. 이게 400g, 400g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갈치를 이렇게 냉동했을 때도 딱 중량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430, 어떤 건 450, 뭐 어떤 건 네, 500g. 어떤 건뭐 네, 뭐 380이 이쪽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은 800g 이상을 맞춰서 보내드리니까 요거는 지금 5만원. 갈치 두 팩에 5만원 구성으로 저희가 해놨고 이것도 고등어 가나요? 네, 당연히 갑니다. 이것도 아, 순살 고등어 틀에서 네, 네, 어, 지금 벌써 4 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한지가 지금 조금밖에 안된것 같은데 구성이 정말 알차다고 지금 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음, 럼님이 어, 정말 구성이 너무 알차다고. 네, 정말 이렇게 네. 구성을 제가 좀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때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면 은 정말 제주도 수산물, 어, 진짜 맛있다! 어, 네.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냉동보관했던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렇게 생물로 드셔보시는 것도 그만의 매력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신선도를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또 저도 그래요. 농사를 짓지만 밭에서 금방 따 먹는 것만큼 최고 맛없는 것 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응. 저는 이 생물, 생물, 당일 바리, 당일 수확뭐 이런 거를 너무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제주도의 로컬 식재료고 어쨌든 은갈치 하면 알아주잖아요. 네. 은갈치. 은갈치. 제주도 하면 네. 은갈치죠? 네. 아, 정말 자, 정말 맛있고요. 한번 제가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못 드리는데요. 정말 제주 은갈치 500g 사이즈인데요. 어 정말 은빛도 살아있고요. 정말 드셔보시면 살이 진짜 부드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드셨던 갈치는 어, 잊어주시고요. 저희 바른수산 갈치 한번 드셔보세요. 포장도 제가 꼼꼼하게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딱 열어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네 네. 이제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대표님 지금 같이 방송을 거의 2시간 거의 못되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어필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가격 혜택 구성 언제까지 오픈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라이브가 끝나면 종료되나요? 아니면 오늘 밤 자정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혜택은 음. 언제까지 구성이 될까요? 이 혜택은 음, 일단 생물가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더 네. 2주 동안 네. 네,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동 같은 경우에는 음. 냉동도 2주 동안 진행을 할게요. 아, 어, 그렇게 오래요? 네. 오픈해 주신다고요? 네,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저희 이제 마음씨 좋은 정말 인심 푸근한 우리 젊은 대표님이셔서 이렇게 막 퍼주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주어 담을 수 없이 2주 동안 열어주신다고 해서 저희 스토어에도 제주노멀 스토어에도 이렇게 똑같이 혜택을 넣어드렸고요. 일단은 오늘 저희가 정말 우리 단백질 최고급 제주 생물갈치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갈치 튀김도 해먹어보고 갈치 조림도 해먹어보고 이렇게 갈치 생물과 이렇게 가공된 냉동식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저희 바루수산 그리고 제주노물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성장 지원하고 지역 상생하는 업체들이 도와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주노물 그리고 바르수산, 베니생기 네. 발랄 네. 청년몰 1층에 있는 바루수산입니다 네, 역시 베테랑이 되셨습니다. 아. 라이브 한 번만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좀 못했지만 아쉬웠던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일단 저희 오늘 저는 이렇게 좋은 원물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고 그 조업하시면서 좀 어, 어려움도 있겠지만 좋은 물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신 분들한테 좋은 상품으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주문 주신 분들께는 제가 정말 어, 싱싱한 갈치를 꼼꼼하게 포장해서 받으셨을 때 우와, 그리고 드셨을 때한번더 우와 할수 있도록 제가 어, 아주 싱싱한 갈치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럼님이 갈치 너무 기대된다고 여기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오, 정말 조림 먹으러 가면 1인당 한 조각 나온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집에서 아, 정말. 이거 정말 먹은 것 같이 먹었다라는 갈치조림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끔 정말 물량 충분히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더 한번 손질법을 섬세하게 해놓을 거고 대표님 그 리플렛 있죠? 리플렛도 거기 포장을 해주시나요? 어, 네 포장해드리고 있고요. 어, 뭐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은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포장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박스랑 그 포장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 요 뒤에 있는 거? 어, 요거, 요거 보여주셔도 될것 네. 같아요. 어른, 어른이 얼음, 여기 있어요. 이거였어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손질한다고 원물을 많이 써서 네, 하나로 잠시만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받아보셨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지금 아이스박스가 길다른 아이스박스에 비닐이 더떼어져 가고요. 이렇게 갈치가 갈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 갈치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거구나. 다른 갈치는 휘어져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어, 네. 보통 갈치는 이게 이런 네모난 상자에 들어가세요 물론 여기도 이제 깔겠지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느낌을 보시면요. 다른 곳은 이렇게 네. 간다는 거잖아요. 갈치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네, 이렇게. 근데 휘어져 버리면. 네, 휘어져 버리면 저는. 휘, 네. 이 상태로 이렇게 보면 받아봤을 때도 어, 이게 갈치? 어, 갈치 긴건 알겠는데. 네. 표정이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 이렇게 귀한 갈치를 왜 굳이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접어서 보내드리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는 음. 저희는 이렇게 요 비닐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닐 빼고 이쪽으로 이렇게 음. 최대한 갈치가 펴지게 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꼬리까지. 네 이렇게 꼬리까지 최대한 갈치가 네 펴지게 이 상태로 이렇게 길게 보여주시면 될요 네. 이렇게 길게 보여드릴까요 보이나요? 어. 길게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러면 갈치가? 갈치가 딱 이렇게, 이렇게 곱게, 네. 예. 곱게 받았을, 나란히, 때도, 나란히. 네. 받았을 때도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 이렇게 네. 펴져 있는 갈치와 이렇게 비교가 되실 네. 거예요. 네, 구부러지는 을때또좀 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내는데 자 정말 저는 예. 갈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최대한 고객이 네. 받았을 때 우와 할수 있도록 이렇게 네.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일단 받으시는 분들은 포장을 받아 보시는 순간 감동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받아봤던 느낌 그대로 받으실 것 같고 일단 오늘 이렇게 좋은 상품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또뭐 기회가 된다면 대표님 내쇼라 라이브에서도 또뵐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은 이렇게 많은 준비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제주놈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너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어, 초롱초롱님 지금 너무 끝까지 자유매냐님 지금 댓글 소통 그 커피 쿠폰을 이두 분께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끝까지 계세요. 초롱초롱님하고 자유매나님, 오 자유매나님 제일 큰 걸로 구매했어요. 오,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기다려져요라고 <웃음> 지금 구매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커피 쿠폰까지 소통왕 뽑아서 지금 두 분께 초롱초롱님, 아, 럼님. 예 럼님도 있었는데 네. 제가 럼님까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처음 시도한 그 바르수산 생갈치. 이렇게 오늘 인사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저희 댓글 소통왕 되신 분들은 그 저희 톡톡, 제주노을 톡톡에다가 어저 톡톡 소통왕 당첨됐어요. 이렇게 뭐 연락처를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전화번호 연락처로 커피 쿠폰을 팡팡 쏘아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구매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가 물건 하자 없이 누락 없이 넉넉히 마음 정성 담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노몰의 바르수산의 공동 라이브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